박하지네, 박하지, 박하지. 와, 닭거품 박하지, 응? 응. 그냥 큰게 사라 그랬는데 요새 큰게 잡으면은 나라에서 걸린대. 하고 요거 막 급더라고 떨이 하라 그래서 떨이 해놨어. 큰, 아, 큰 거를 잡으면 걸린다. 응. 아, 알벤 거. 아니, 그큰 게? 꽃게, 꽃게. 아, 꽃게. 꽃게 잡으면 지금 지금 잡으면 안 된대. 그래서 요거 딱 있어서 요거 사왔어. 이거를 담아야지, 어떻해 뭐, 이렇게 대충, 시설을 어. 이렇게 살살살 문질러가지고, 살아갈 거면, 살아서, 한번 물까봐 요걸 해야 돼. 와, 하하하하하하. 오, 뭐 오, 오, 왜, 그래? 사려고 그러지, 사려고 <웃음> 어, 엄청 심심하다잉. 막 팔팔하네. 어. 이게 얼마치에요? 이게 쏘리, 또리. 쏘리는 2만원으로 샀어. 싸더라고. 어, 2만원? 싸지? 어. 응. 삼만 제대로 팔면 삼만 얼마가 돼야 된다는데 이게 밖에 없다고. 다 사과를 따기 여름이라서 많이 입게. 생선 같은 게 많이 안 있더라고. 다 쓸게요, 쓸게 안뼈 없어. 두 컷이라 싼가보다. 그런가 봐. 이사카지는큰 놈은 앞 놈은 짧끔 매, 큰 놈이 더 크대. 앞 놈은 짧끔 하고. 오 어, 얘는 안 컷이다. 왜만한만안이지어만만주고 그냥 꼭 급냉을 시켜 이만한 것이지. 이만한 것이지. 지이게한 것이지. 이만한 고이지 이만한 것이지. 이이거 이만한 것이 되나? 음. 아니, 그냥 올려. 뭐, 얼린... 아니, 이거 산 거, 상 어. 거에 갑자기 이제 얼리니까 금냉이라는 어, 어. 거야. 자, 간장, 이제 양념을 준비해서 달아봐야지. 이거, 이거 한 병에 1.7L. 1대1로, 물도 1.7L. 파는 거의 반단 반, 반 조금 안 되게 네, 넣어주면 되고, 멸치도 조금 이렇게 한고한 움큼 정도 넣고, 국산 감초인데, 감초 한, 큰거한세쪽 정도 넣어주면 돼. 양파 두 개, 사과도 두 개, 그 다음 고추, 이청양고추 다섯 개, 다시마, 조그만 싸간 거네 개, 생강 한 톨, 마늘은 한 열다섯 쪽. 물을 이게 1 8 l 니 넣어야 돼. 이게 다리면은 좀 쫄잖아. 1.8L. 간장하고 물은 1대1로 하면 돼. 이제 끓으면은 한 40분, 중불에서 40분 끓여야 돼. 이따 줄여요.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한 40분 끓여야 돼. 너무 센불이면 물이 졸으니까. 이거부터 40분이니까 40분 맞췄는데. 40분을 끓였으니까 이거를 건져내야 돼. 소주를 붓고. 액젓 액전, 멸치 액젓도 좀 넣어야 맛있거든. 소주하고 1대 1로 물엿 150ml. 이렇게 그냥 물엿 넣어서 한번 한번 부르륵 끓여줘. 부르륵 끓여줘야 돼.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, 이렇게 살짝 끓으면 불을 끄고 이제 식혀주면 돼. 잔남아니하십시오 저는... <놀람> <놀람> 이게 그릇이 용기가 너무 좀 적어. 응. 아, 여기다 넣어야 돼요? 응, 여기다 부으면 좋은데. 어, 너무 깍찼다? 응, 너무 깍차가지고좀 덜어낼까, 몇 개? 덜어내고? 이게, 응, 나중에 얼, 이제 이게 얼른데다가 담아야 되나? 응. 아니, 이게 이제, 얼른 게좀 녹으면, 어. 이게 좀 주, 줄어들지. 아. 어, 일단 부어볼게. 이게 그릇이 크면은, 음. 이게 딱, 이 양이 딱 맞는 거야. 응? 그러니까, 살짝만, 음. 조금만 더. 응, 음. 조금 더, 아쉽네. 응, 좀 아쉬워. 나중에, 이게 녹으면 저것지만 음. 다시 넣더라도 응성하잖아 어려가지고 음. 아 연기가 조금 어중간해 녹으면 이제 이렇게 제대로 딱 넣으면 돼 음. 이렇게 해서 이제 김치 냉장고에다 보관 보관해야지 이거 며칠 있다가 먹어? 3일 3일 있다가? 아 음. 사마귀가 어디 있어? 매 사마귀가 <웃음>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? 와 어떻게 들어와서 천장에 이렇게 있어? 와. 잡았어? 잡았잖아, 여기 있잖아 여기. 밖에 밖에 얼리가 밖에. 다 밖에다 버려. 잘 살아라. 아이, 나한테 보지 말고. 신기한 일. 이틀? 네. 아 간장 당근 이틀 됐어. 이틀 됐구만. 아, 3일에 한다 그러지 않았어? 이틀. 그래가지고 이걸 따라야지. 이거는 어 뚜껑 열고 끓여야 돼. 나중에 거품이 많이 올라올 거거든. 진짜 음. 살살 끓어 올라오고 있어. 거품이 많이 나네. 응? 거품이 많이. 거품 응, 좀 걷어내야지 국물이 깔끔해. 많이 끓으면 더 올라와. 음. 끓거야. 이 정도 끓으면 돼. 이게가 음. 이렇게 엎어지면 안 돼. 거꾸로 해야 돼.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. 그때 살아가지고 음. 이대로 얼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지. 이렇게 엎어야지 음. 물이 등갈지가 가리지 있어가지고 안 되게. 음. 이제 또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하루 지나서. 자또 이렇게 끓여 볶고 하루 지났어 음. 우선 먹을놈 먹을놈 몇개 꺼내놓고 좀 오래 두고 먹을거는 딱 건져놨다가 냉동실에 얼려야 돼 너무 오래 장애가 담무지 있으면 음, 얘네들은 냉동실에? 응 음, 살이 이렇게 음. 좀 녹는 수가 있어 음. 이거는 될 녹는데 그꽃개는 바로 넣어야돼 냉동실에 금방 살이 녹아 들깍지에 붙은 살이. 음. 그래서 이게 조금만, 많으니까, 반만 얼리고 반은 먹어야지, 넣고. 맛있네. 간장도, 간장은, 냉장실에 넣어놨다가, 이거, 얼은 거 먹을, 먹을 만큼 꺼내가지고 간장을 부숴놔야 돼. 부숴놨다가 녹음만 먹어야 돼. 요렇게는 한 쌍, 요렇게 한 쌍. 이제 이거 올려놓고 얼려가지고 이제 먹을 만큼 꺼내서 이 간장물을 딱 부어놨다가 녹으면 그때 먹어야 된다고. 요거는 음, 이제 넣고 먹고. 이것도 많다. 그리고 이 음, 많아. 음 많네. 일단 솔솔 뿌리고. 참기름도. 위에다 살짝 뿌려주면 맛있지. 이거는 이제 이거는 걔는 이게 발 때려가지고 빨아먹어야지. 아 여름철에 이렇게 밥맛 없을 때 게장 이렇게 담궈서 먹으니까 진짜 밥맛이 좋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게장을 좀 담아봤는데요. 이게 굉장히 이 레시피를 하면은요. 어~ 맛없지 않고 진짜 맛있어요. 오늘 감사해요.